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천일궁 킹스리포트 스튜디오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기 눈에 뭐가 생겨가지고 계속 눈이 조금 어, 계속 계속 부어지니까 어, 치료하면서 또 어, 조금 나빠지면은 그러면. 어, 의사 선생님 보러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킹스리 포트 스튜디오에서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9절 자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네, 내가 그라 하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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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기독교인들이 빠른 어 빠른 말세론인가 마, 말세론 말세론인가 아마도 아마도 그럴 거야. 말세가 빨리 오는 것을 믿었어요. 뭐냐면이 세기에 니로 황제 아래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제 그 정부가 크리스천들 많이 잡아 죽였죠. 그러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니로 황제는 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또 크리스천들 잡아 잡아 죽이니까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었죠. <웃음> 믿었죠. 그러니까 많은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짧은 말세로 인제 말세가 빨리 온다. 곧 온다. 바울 <웃음> 어, 사도행정이든, 파울바울의 파올, 아, 편지들이든, 다 예수 주님이 다시 빨리,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는 이제 몇십 년 안에, 몇십 몇년 안에 생각했죠. 근데, 한 200년 지나가다가, <웃음> 어, 니 네로왕이, 네로, 네로왕이, 이제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면서 크리스천들이 점점 이제, 아 말세가 왔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네로왕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크리스토의 이름 666, 숫자와 남자의 이름, 남자의 숫자, 그것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이 네로라고 생각하세요. 666, 네로. 왜냐면, 어, 어, 네로왕의, 이거는 이제 숫자로 모든, 아, damn, 알파벳, 이 생각을 잘 못하네, 이것 때문에. 계속 이거 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웃음> 한국말에 생각이 잘안 나. <웃음> 이거 계속 이거 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게. <웃음> 하고 침물이 계속 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 한글 보게되면 한글 아니라 any any 알파벳 보면은 한국 글자 보게되면 기역,니언,디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역이 하나이면은 한 어, 일,니언는 어, 이,디디것은 디귿은 디귿은 삼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n u m e r o l o g y 라고 그래요. numerology, okay, numerology라고 하는데 그런 numerology로 히랍어로 고대 히랍어하고 이거는 유대, 유대어이네 유대어 유대어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네로 이름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리아에 있는 신약 성경 어에 m a n u 뉴스크립트어 고대 증거물 보게 되면은 그거는 666 6, 6, 아니야 616이에요 왜냐면 시리어 언어에 르무널지 숫자라 맞히는 그런 기억리는123 이렇게 맞히는 그 르무널지 시스템에서 시리약 언어에서 616이 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증거물 신약 증거물에 바꾼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았어요, 그. 그러니까 666도 616도 됐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 증거물에 그 왜냐면은 네로 왕이 666적 그리스도다 하고 666적 그리스도의 숫자는 네로다라고 이 하면서 초기 기독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정 말은 초기 기독교인데 거의 대부분 거의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 1,000, m i 0 l 명이었죠 그치? 아마 그때는 수백만 명이지. 수백만 명, 수십만 명, 하여튼 그 정도는 거의 다 요한계시록이 벌써 실천됐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 하고 이세기는 말세고, 그러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과, 천주교 교회는 천국이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어, 천국 교회다 이렇게라 믿었죠. 근저천천천 왕국, 왕국 음. 천년천년 왕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지금도 그거는 확실히 어, 근데 천주교는 중앙조직이 됐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또 마리아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또 아동성폭행 조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확실히 천연왕국 아니죠. 사탄, 사탄이 사탄 운영하는 교회 되어버렸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 이 네로왕이 적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천지교는 그 기회를 잡고 자기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점점 중앙조직, 점점 나라랑 하나 되면서 폭군조직, 중앙조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사탄주의를 세웠어요. 가장사기연합처럼. 정치사탄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책임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중앙조직으로 중앙컨트롤로 했어요. 물론 시민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시민들도 무기도 주고 총기 소유를 주고 절대로 이래 안 했죠. 전주교는 완전히 좌파 쪽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전주교는 지금 완전히 좌파 세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어, 보수적인 어, 뭐야? 어, 이미지만 만들고 교황 같은 경우는 다 좌파 지지하고 있어요. 동서녀나도막막막막 막, 막, 막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오픈하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좌파식으로 하, 하는 거죠. <웃음> 세계를 바꾸지 않고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그거는 짧은 말세론, 말세론 짧게 보는 시각으로, 크리스천 거의 초기 기독교는 거의 다 짧은 말세론의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200년 후에 네로 왕 아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안 왔던 것을 안 왔던 것을 안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특별히, 마텐 루사 시대에서, 개신교가 일어나고 있을 때, 개신교는 천주교를 공룡하면서, 천주교는 절대로, 천국, 천령원거 아니고, 사탄의 교회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개신교 기반에서, 체림주님, 아버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개신교 기반에서. 천주교가 사탄교회라는 기반에서, 아버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교회는 중앙조직 교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그 병원 경찰 훈련처럼 모든 시민, 천일국 시민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길러야 되는 내용들하고, 미래 하나의 왕국에서 총기 소유 무서운 총기 소유 철창 왕국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 시민들 길러야 된단 말이에 그거는 천주교는 완전히 다르지 천주교는 사탄주의 공산주의 지지하는 무기를 다 없애라 나라만 무기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무기 있을 수 없다 그거는 모든 타락된 사탄주의 왕국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죠 사무라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시대에서 사무라이 뭐야 층 맞게 검 있을 수 있는 이런 검 이런 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농사들 일, 농사하는 분들 일반 농부들 일반 공장에 일하는 공장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자 등 이런 사람들이 칼을 가질 수 없었던 거요사무라이만 그거는 슈퍼 엘리트들만 무기 어 뭐야 독점화하는 정치 사탄주의 시스템이죠. 천의국은 정반대, 천의국은 모든 시민들이 철창 가져야 돼요. 어, 근데 시민들이 총기 있으면 서로서로 죽일 거야, 총기 있으면 서로서로 쏠 거야, 총기 있으면 다 서로서로 죽일 거야. 그거는, 여러분은, 그거, 내 그런 사기 내용들 믿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부들이 여러분은 세뇌하고 여러분은 좋은 정부 노예 돼버렸으니까 그래. 통계보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미국에. 총기 금지하는 곳들에 범죄인들이 불법 총기로넣서 사람들 많이 죽여요. 총기 사망률이 제일 높아. 총기들이 많은 곳에 총기 살인율이 엄청 작아요. 왜? 왜냐면 총는 땅거랑 달리 약한 사람도 큰 어, 강한 사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 놈 자기보다 훨씬 더 센하고 어, 체력 있는 젊은 놈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철창 파워가 약한 사람들, 늙은 분들, 어, 나이드신 분들, 장애자인 어, 장애자들, 장애자들. 핸디캡 사람들, 장애자들 등, 한테 혜택을 줘요. 테크놀로기로, 테크놀로기로. 그러니까, 여자들, 여자들, 약한 여자들이 강한 남자들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식 동물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도 존경해야 돼 약한 사람도 자기 주머니 안에 빵빵 철 창이 나올 수 있어요. 조그마한 우리 그 조그마한 동양 우리 그 자매들처럼 어 여자들처럼 그런 조그마한 여자가 평화군 경찰 여군 영여경찰 훈련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몇년 동안에 무도 훈련 갈로 훈련 어, 종교 훈련 등등등 했으니까 악한 놈과 성폭행자와 도둑 놈이 그 여자를 타겟하게 되면 자기도 죽고 싶단 말이에 모든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어, 위험한 내용들을 주관하게 되니까 악한 놈들이 악한 놈들의 성공률이 폭발적으로 떨어지겠죠. 하고 악한 놈들이 훨씬 더 두렵죠. 누 어, 누구, 어떤 사람 괴롭힐까? <웃음> 것으로 볼수, 것으로 그냥 작거나 약하거나 늙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괴롭힐 수 있는 거아니에요 왜냐면 다 총기와 철창 왕구의 철창 내용들과 평화군교합 무서운 내용들 있으니까 통계 보게 되면은. <웃음> 사람들이 총이 수대하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시민들이 원래 다툼 통하면서 서로 서로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 원래 시민들이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근데 악한 시민이 좋은 시민 보면서 그 좋은 시민이 총기 없으면은 악한 시민이 총기 있으면은 그럼 그 악한 시민이 좋은 시민을 괴롭힐 수는 있죠. 협박할 수 있죠. 근데 그 좋은 시민도 무서운 총기가 자기 죽일 수 있는 총기가 있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 악한 시민도 선한 길 가야 겠다안 그러면 난 죽을 수도 있다. 죽는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 라고 알게 되죠. 그것을 모르면은 그러면 실질적인 싸움에 자기가 죽는 거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철창왕국은 악한 놈들한테 지옥이에요. 악한 행동과 악한 협박을 하고 싶은 놈들한테 지옥이고 철창왕국은 착한 사람들. 자기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천국이죠. 자유가 많으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 면허증도 필요 없고 정부의 면허증도 필요 없고, 이런저런 정부와 연관된, 어, 어 뭐야, 어, 면, 면허증, 라이센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시스템들이 다 정부가 독점화 될수 있는 시스템들이. 왜 의사가 정부의 면허증만 받으면서 그 의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의 중요성,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잖아. 그 사람, 의사는 아무 정부 면허증 없어도 그 사람이 사람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가요. 그 사람 왜? 평판 때문에. 결과 때문에. 무슨 면허증 때문에 아니에요. 하고 면허증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사회주의 시스템들이 다 그래요. 의료사서 사회주의 시스템. <웃음> 정부가 명하는 정부가 정부 의사 회원 정부 항상 그런 바보 같은 거 만들어 의사 회원하고 모든 의사들이 그 의사 회원의 결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컴퓨터에서 쳤는데 아, 이 사람이 이런저런 병이 있다. 근데 이,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런저런 약 줘야 된다. 그의 정부 의사 어, 뭐야? 의사 의원회에, 스폰서들 지원하는 회사들 누구야?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서 시민단들 줘야 되는 치료약은 항상 그 회사들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들도 그것을 그 내용을 줘야지만이 자기들도 돈 많이 버는 거야. 하고 정부 의원회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사기짓지 항상 있어요. 이거, 이거, 항상. 항상 항상.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 컨트롤하면 안 되죠. 시민들이 자기가 어 전문가 전문가 의원회 만들 수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컨트롤 해도 돼요그 시민들이 컨트롤할 때 독점화 못 해요. 이런 그룹의 시민들이 이런 어 의원회 만들고 다른 그룹 의사들이 자기 의원회도 만들 수 있고. 서로서로 서로 경쟁도 하시고, 서로서로 폭로하시고, 야, 얘네들도 이상한 짓 하고 있다. 폭로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것이 혜택이에요. 정부가 하면은 걔네들이 사기 질대하고 하면서 폭로에 아무리 해도 그 의원회 통과하면서 의사가 안 나오면 은그 의사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 사탄주의 시대. 시민들이 그런... 어,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의원회 만들고, 이런저런 의사가 좋다. 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독점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인터넷 통하면서 우리는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미국에, 한국에, 한국에는 아마 비슷할 거야. 시민들이 그러한, 어, 자동차 사는 웹사이트 만들어요. 그치? 그러면서 거기 가고, 이런 차 찾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비교하면서, 어, 하고, 여러 가지 리뷰, 리뷰. 시민들이, 어, 글 썼던 리뷰. 뭐, 한 별, 두 별, 세 별, 네 별, 다섯 별, 그지? 리뷰하면서, 이 자동차가 좋다. 이 자동차가 왜안 좋다. 이 자동차, 이자동차 시민들이 시민들 도와주는 거예요. 식당들도 가고 갈 때에. 시민들이 그 식당을 레이팅 하잖아요. 레이팅. 별 다섯 개, 별네 개, 별세개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서 아이 식당 좋다, 어 이런 뭐 디자인 데코 맛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그 그죠? 정부가 컨트롤하면은 정부의 친그 정부의 친구들 식당 하는 친구들만 오 스타만 받을 거예요. 항상 그래, 항상 항상 사기지지는. 근데 시민들이 하게 되면은 이 웹사이트 한번 보고. 어, 이, 이 사람들 의견 이렇다. 그럼 딱그딴 웹사이트도 한번 보고, 이 사람 의견, 보고 아, 딴 웹사이트 보고, 오케이, 그러면 그 식당 가자. 이렇게 할수있다 시민들이. 어, 자동차 살 때. 시민들이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독점화 못하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웹사이트. 조직. 의원회. 만들고, 그 의원회에서 사람들이 높은 리뷰 많이 주면은 그 의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의원회가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기 의견을 주고 또 어떤 자동차 브랜드 밀어주는 것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소개하고 등 그런 그런 의원회가 제일로 거기 되죠 자연적으로 그로 그거는 자유 시장의 자유 시장 정보가 들어가 게되면은그 자유로운 내용들이 다 망쳐요 프로세스다 과정들이 다 망쳐요 하면서 독점하면서. 시민들이 그러면 정부 말만 정부가 소개하는 걸만 보게 돼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선택권이 쫙 줄어지죠. 그러면서 정부 인원들이 슈퍼 엘리트 엄청나게 시민들을 컨트롤하고 시민들의 모든 돈을 받게 되있는 자기 회사들한테, 자기 팀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이거는 정치 사탄주의 제일로 어, 경제 시스템 안에 제일 항상 아, 항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유구에서 자유시장, 자유시장 사람이 어, 식당 만나고 싶으면 면허증 필요 없어요. 식당 그 식당에서 계속 머리카락이 음식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계속 여러 번 식당 뒤에서 아유 이식당은 맛있는데 계속 털이 나와 <웃음> 여기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망하게 돼요. 왜? 시민들이 서로서로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여러 번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전부 면허증 없이, 무슨 무슨 요리 면허증 없이, 요리 잘한다. 하고 식당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집, 뒷, 뭐야, 뒷마당에서 식당 그냥 열면 돼요. 시, 삼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소문이 나고 사람 줄서요 아, 여러분, 어, 돈 만큼 만들수있는 사람들 어 뭐야 사, 고객들한테 서비스 주는 만큼 줄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 뭐야 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큼 만들수있는 거예요. 정부 통하면서 하리세 치링 취링 사기지살할수 없죠. 실체적으로 좋은 물품, 좋은 서비스 줘야지만이. 시민들도 그거 좋아하게 되고 시민들이 여러분지하게 되고 시민들도 기쁘고 여러분도 돈 벌고. 윈윈. 윈윈. 중간에 있는 정부 사기질 없이. 중간에 사기지 무슨 면허증 없이. 중간에 그런 거 없이. 제일 좋은 결과, 제일 좋은 서비스 물품 만드는 사람이 부자돼요.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 그러니까 모든 정치사탄주의 시스템들이 중앙정부가 들어와서 능력 없는 놈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능력 없는 놈들이 정부 통하면서 세금과 여러 가지 면허증 시스템들과 내용들로서 그거는 보이지 않은 세금들로서 시민들의 자산을 훔쳐가요 계속. 걔네들이 능력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능력만 있으니까. 그러니깐 정부는 항상. 어, 정치사탄주를 돼버리니까 도둑놈들이 그것을 착한거 악한 범죄인들이 양복 이쁘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질 하는 거지 사기 조지이 되면 그러니까 천이구에서 자유와 책임 책임은 여러분은 아마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경찰이에요. 서로서로 서로 군인이에요. 이웃을 보호하는 서로서로 서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근본적인 책임, 윤리 책임. 그냥 모두가 서로 서로 보호해야 돼요. 똑같은 순간에 모두가 자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옆에 있는 집에 도둑놈 들어오면은 나도 경찰로서 나가서 그놈들, 그놈들 잡아야 돼. 요딴 시민들랑 같이. 그죠? 근데 이제 사업 경쟁에서 서로서 로 경쟁하는 거죠. 재밌게 또 열심히. 왜? 경쟁이 있어지 핸드폰만 생각해 봐. 핸드폰 생각해 봐. 핸드폰만 생각해도 여러 회사들이 서로서 서로 경쟁 미친 듯이 경쟁하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그렇게 해야지만이 고객들이 선택권이 제일 커요.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냥 정부와 인정하는 삼선, 어, 삼성, 삼성, 어, 전화물품만 살수 있으면. 하고 삼성은 완전히 장악하고 삼성만 완전히, 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애플, 아이폰 못 산다 하면, 하면. 그러면 이 시민들의 선택권이 줄어지죠. 그러면서 삼성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지. 새로운, 시스템, 아이폰 보다 더 좋은 시스템 만들기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이제. 독점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테크놀로기가 거기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놈들이, 정치사탄주의 놈들이 테크놀로기에 항상 멈춰요. 항상 멈춰요. <웃음> 예를 들면 소련에서 제일로 높은 차원, 그 나라에선 제일 높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물리학자이다 모아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아서 만들었던 자동차는 유고차야, 바보 같은 쓸수 없는 자동차. 부딪히면 터지는 자동차. 기름통이 앞에 있는 멍청인들처럼 기름통 앞에 놓아서 바보들처럼. 왜시그 자동차 시장에서 안뛰니까 이런 쓸수 없는 차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자기 돈 내고 이차 이 샀던 사람이 없어. 왜? 제일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벤츠차 비마차, 벤스, 비마, 버버버버, 지프차, 아우디차 못 만들어. 경쟁 통하면서 그 발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폰과 삼성이 살아서는 열심히 경쟁해야지만 이가 이 이가 핸드폰 시장에서 계속 발전이 와요. 요즘은 삼성은 어 뭐야 접을 수 있는 전화 만들었더라고. 봤지? 여자들이 이제 화장품처럼, 화장품처럼 작은 가방에 놓을 수 있는, 이, 이렇게 내모네 이제 열고, 열, 열수 있고. 맞아요. 스크린이 연결돼 있어. 네. 그런 거왜 나와? 아이폰도 그런 내용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삼성도 밀어붙여야 돼. 그치? 근데 누구가 이거? 시민들이 얘기 시민들. 선택권이 많으니까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내가 선택하시는 물건. 하고, 좋은 물건만 아니라, 서로서 경쟁하니까 이쪽 회사, 이쪽을 계속 싸우니까 값이 내려가요. 계속 값이 내려가. 더 높은 테크놀로기에서 값이 더 싸게 나와. 시민단들이 엄청난 혜택이죠. 정부가 이거 독점하게 되면은, 값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쓸수 없는 내용들만, 그 한계, 그 뭐야, 멈추는 테크놀로기. 그냥 공산주의 놈들 그냥 훔쳐가기만 할수 있어. 야, 야, 중국 놈들 좀 봐. 훔쳐가기만 잘하지. 커피. 그뭐 야. 한이세 커피캣. 훔쳐가고. 에, 뭐야. 모방하는 거. 모방하는 거. 모방하는 거만 잘하잖아. 자기들이 새롭게 만드는 거 없잖아. 자유시력이 없으니까. 훔쳐가기만 잘해. 모방. 모방. 따라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따라 만드는 거. 훔쳐가는 거. See? 자유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요. 회사들이 좋은 경쟁을 통해서 그럼 시민들이 더 싸게, 더 좋은 물품, 을 엄청나게 선택권이 생기는 거야요 중앙조직, 어, 사회주의, 공장주의, 정치, 사탄주의 시대는 불가능. 불가능. 훔쳐가기만 할수 있지 중국처럼 훔쳐가기만 할수 있어. 요 하여튼, 어? 그러니까 하여튼 초기, 초기 어, 기독교인들이 네로 왕이 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또 말세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는 알죠 원리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어, 뭐야 어, 말세론이 훨씬 더 길게 보죠. p a r a l l e 동시성 성리 시대 통하면서 메시아 기반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나오시고 세 가지 성경의 책임들 왕권 뭐야 심판자 뭐야 브라이 그룸 브라이 그룸 뭐야 신랑 yeah. 3대 왕권 왕권 3대 왕권 심판자 공산주의, 사탄주의로, 어, 신랑 축복식. 아버님께서 그것을 다 실천하시거든. 그러면서, 열매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죠. 나무를 알고 싶으면 열매를 봐라. Right? You will know the tree by its fruit. 난 성경 훨씬 영어로 잘 알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영어로 들면 은 여러분도 기절할까요? 영어로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하수다고 한국말로 못해. 네, <웃음> 한국말로, 네, 못해. 네, <웃음> 한국말로 못해. 네, 네, 네. 하여튼 나, 열매를 보게 되면 아무를 알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님의 열매는 뭐예요? 매체림주님의 열매는 뭐예요? 천일국 헌법. 천일국 헌법 뭐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사춘주의, 불법. 시민들이 어, 경찰, 시민들이 민병대, 군인, 서로서로 서로 보호, 자유시장 시민들과 교회들이 비영리 재단들이 복지 정부가 복지 컨트롤하지 않아요 정부가 복지를 컨트롤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하 어, 조언이 이래 칭찬받기는 시민들이 이를 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일하고 시민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복지는 시민들에서 와요. 그러니까 <웃음> 미국 어, 뭐야 이 사기 복지 시스템이 오기 전에 뉴욕 도시만 해도 만개 의 조직들이 복지하고 있었어요. 미국 어, 복지 나라 복지 재단 들어온 다음에 그 만개 미국 복지 재단들이 문 닫아냈었어요. 왜 이놈들이 독점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정부가 억지로 모든 사람, 시민들이 억지로 돈을 내야 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라 할때정부통하면서 너를 시킬 거다라고 안 말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이유는 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나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 은거 그것이 자유 선택이 필요 한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서 복지는, 복지는 억지로 시켜요, 사람들. 그러면서 통계에 보게 되면 정부 복지는 40, 아 sorry, 74% 훔쳐가요. 정부 인원들한테 가. 그러니까 원달러, 1달러 주면은 74센트는 I'm sorry. 76센트. 76센 6%. 76%. 76센트는 정부 인원들 월급한테가. 그러면서 24센트만 그어 복지 재단으로 가요. 이거 말도 안 돼.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천원 주면은 7천아천원 주면은 700 60원은 정부 인원들 월급 안에 가고, 240원은 복지체라는 거가요 이거 말도 안 돼. 나는, 나는 천원 줬는데, 왜 천원이 240으로 됐어? 왜 정부가 운영하니까. 지금 우리 참전용사 조직 우리 항상 그분들 위해서 돈도 모이고 모금도 하고 그러죠. 그분들이 자기들이 모금하는 모든 돈이 100% 100% 참정용사니까요. 자기 자기 조직에서 월급도 안 받아. 다다 다 뭐야 폭 well, How do you say it? volunteer? No, volunteers. 자발적으로 아니고 volunteers. How do you say volunteer? I volunteer. Hello, 자원봉사. 그렇지? 다 자원봉사. 참전, 그, 배트닥 참전용사 조직, 비영리조직에, 내가 일불 줘면 일불이 참전용사한테 가요. 힘든 참전, 지금 고생하는 힘든 참전용사. 그거 놀랍지 않아? 정부하고 완전히 다, 정부 통하면서 가면은, 정부, 뭐야, 인원들이 76% 훔쳐가! 그 생각만 일불만 일불인데, 일불 줬는데, 아 어, 뭐야, 20, oh gosh, 24센트가 비영리 재단, 아, 아, 아, 아, 필요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생각해봐. 1분만이 아니라 100불이면은. 내가 1 0 0불주면은 그러면 24달러만 가는 거야. 1 0 0 0불주면은 240불만 가는 거야. 그 놈들이 다 훔쳐가. 3, 어, 야, 사, 3분의, 3분의, 4분의 3. 3, 4분의 3을 훔쳐가, 정부는. 정부 복지는 사기야, 사기! 하고, 정부 복지를 협박으로 쓴가요? 어떻게? 어, 여러분은, 어, 여, 이 여성은, 어, 복지 받고 싶습니까? 먼저 이혼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혼증을 먼저 보여줘야지 여자는 복지 받는 거예요. Isn't t h 미친 짓이지? 그렇게 하면서 미국 흑인들 가정 파괴했어 정부가 백인 정부가 미국에. 린든 비 존슨 백인 우 울주의 사기 대통령 좌파 대통령 동사 흑인들 가정 파괴했어요. 흑인 엄마들이 돈 받고 싶으면 정부 복지 받고 싶으면 남편하고 이혼증을 보여줬나봐요. 그러면서 흑인들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원래 흑인들이 흑인 가정들이 80% 이상 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있었어요. 린더비 잔슨 백인 우일주의 대통령, 좌파 대통령. 뭐야 어, 복지 시스템 깔은 다음에 흑인들이 지금 통계 보게 되면 흑인들이 가정 파괴가 얼마나 나쁘냐면 20%만 남아 있어요 아빠 엄마 가정들 가정이 아빠 엄마 있는 가정들 20%밖에 없어. 그 말로 뭐야 이 복지 협박 통하면서 가정 파괴해서 아버지들 다 쫓겨났어. 아버지를 쫓겨났으니까 흑인 커뮤니티 문제는 문제 많죠. 특별히 범죄율. 남자들이 아버지 없이 커가니까 깡패 짓으로 가는 거죠. 엄마 말안 듣니까 남자들이. 그게 되면. 아버지를 뺐어. 여자들은 청부를 결혼하고 천사장을 결혼하고. 복지 시스템은 이런 협박 시스템이에요. 가정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가정 파괴하는 것을 인센티브 줄수 있는 거야. 아니, 일반 시민들이 이거 이해 못 해. 너무나 배우지 못해. 정말 너무나 무난 몰라. 너무나 무지해 일반 시민들. 왜 정부 학교들의 정부 지지하는 내용들만 세뇌 당해서니 간. 현실을 몰라. 정부는 시민들의 친구 아니야. 정부는, 정부는 시민들의 종이야 종. 너무 힘이 세지면 적이야 적 돼버려. 항상 시민들 누워로 만들게 돼요. 이건 문제예문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런 기독교 그룹들 보면 다 좌파 놈들이야. 다 좌파. 그것을 쉽게 구분하시죠. 다 좌파야. 그 열매는 사탄주의예요. 아버님 열매는 거꾸로 야 아버님 열매, 천이구 헌법은 좌파고 죽여. 공산주의 죽여. 자유와 자유를 최대 넓혀. 근데, 책임도 줘요, 시민들. 책임. 책임. 시민들이 다 서로서로 서로 죽일 수 있어요. 무서운 총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서로서로 보호해야 서로 돼요. 하고, 바보들처럼 다툼할 때, 싸울 때, 그냥 멍청, 멍청, 그냥, 어? 마음대로 그냥 마음 시원하게 말하자.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마음 시원하게 하나 털어놔. 그러면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싸우면은 총이 나오면은 서로서 죽이게 돼요. 총이 많이 있는 사회는 그런 쓸수 없는, 그런, 그런 식으로, 뭐야, how do you s loose lips.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막인 n s u 하고 막. No, no, no, no, no, no, no, no, baby. No, that's not what it means. o k a I'm saying, 빨리, 총기 없는 사회에서 미친듯이 싸우고, 미친듯이 어, 바보 같은 욕들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총기 없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죽일 수 없으니까. 총기 있는 사회에서, no, no, polite society, polite society.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왜냐면 그 선을 넘으면그 사람이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너무나 나쁜 적을 만들면그 적이 여러분 괴롭히는 바 아니라 여러분 사냥할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대가, 그런 위험한 대가 있으니까 아, 내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되겠다. 쓸수 없는 어~ 다툼 쓸수 없는 싸움 할 필요 없다 하고 쓸수 없이 적을 많이 만들 필요 없다 어~ 그러면서 어~ 입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나는 적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혜 용서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적이 생기고 있으면은 그적한테 가서 용서하고 용서도 받고 뭐 다툼하고 내고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해야죠. 총이 많은 사회에서.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서로 총으로 죽이지 않아요. 총이 많은데 무슨 다툼이 있으면은 시, 시민들이 만나서 그 다툼하려고 그 못하면은 그런 법적으로 서로 서로. 법적으로 싸움, 근데, 여러, 사람들이 법적 싸움이, 진짜 싸움이다, 그해요 no, 법적 싸움이 훨씬 더 안전해요. 진짜 싸움보다. 진짜 싸움이 서로서 죽여요. 그거는 과대, 고대, 고대 시대에서 서로서 죽여요. 훨씬 더 안전한 것이 법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법적 싸움도 있고, 법적 싸움도 있고, 등등등. 그죠? 여러 단계 있어요. 실, 실체적으로 싸우기 전에. 근데 종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냥 바보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 대가가 크니까. 죽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대해서 어?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사람 대해서 퍼뜨리고 하고 그 사람 가정을 협박하고 이렇게 못 해. 왜냐면 그 선을 넘으면은 협박, 어, 그, 그, 그, 욕하는 것과 협박의 그 선을 넘으면은 그럼 그딴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게 돼요. 대가가 커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부자이든 가난 한 사람들이 서로서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왜?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총도 있어도 가난 한 사람도 총이 있어요. 땅 크게 가지는 사람이 총도 있지만, 땅 작게 있는 사람도 총이 있어. 다들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하고 서로서 인정해야 돼요. 한국, 일본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총기 사회에서 안 사니까. 근데 미국에서 우리 국진영님 총기 그 샵, 판매하는 그단미가 모여서 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 사람들 다 와요. 고객들.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땅많은 사람들도 오고 부자들도 오고 그런데 다 서로 서로 존경해야 돼 다. 다 서로 서로 존경해야 되고 다 진절해야 되고 왜? 다 서로 서로 죽일 수 있어. 이 사람이 그냥 돈이 더 많이 있어서 이,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싸울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어? 그러니까 싸움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보지 지 없는 거지 싸움이 붙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자 컴다운 컴다운 시키자 이거 감정 없이 평화스럽게 응? 내가 감사하자 우리 서로서로 서로 죽이지 말자 한국처럼 같이 죽자 자지 마라 살아 죽어 그래 예그 그렇게 할수 있는 행동 왜냐면은 여러분은 총기 없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행동 할수 있는 거야 그는 미친 짓을 하면 총기 많은 곳에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막고 죽을 거예요 하고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 그렇게 흥미 하면 안 되겠다.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 여러 사람만 총 맞고 죽으면 응 예? 그냥 한국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대가가 크진 않아요. 서로서로 싸우다, 막, 막, 막, 옷을 파자, 막, 이렇게 하면서, 에? 죽여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거의 안 하니까, 거의. 근데 총기, 총기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죽어요. 죽게 돼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수 없어요. 성숙하게 해야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만났대. 왜? 그 사람이 경찰이고, 나를 체포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파워 있어요. 경찰처럼. s 경찰, 경찰 선생 경찰한테 존경스럽게 하는 것처럼, 시민도, 시민 경찰이니 시민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회에서 안 사니까, 여러 방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면은, 하시면은, 어, 뭐야, 코멘트 복스에서 해시태그 철창왕국 써주세요. 철창, 해시태그 철창왕국. 해시태그 철창왕국. <웃음> 근데 그런 미친 듯이, 그런 미친 행동으로 그, 그렇게 하면, 미친 행동은 하나지만, 협박는 미친 행동, 말로 이 욕하는 건 아니지만, 실체적으로 사람한테 손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은 그러면 그것이 당하는 사람이 싸울 수있어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작으면 하고 여자면 은그 여자가 총을 들고 무서우면 은 진짜 자기 생명 위협은 총을 들고 여기서 쏠수 있단 말이야. 하고 그거 100% 합법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 여러분은 잘모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 어, 뭐야. 나라에서, 문화에서 만사니까. 예를 들면, 한국, 한국에서, 어, 자기 그, 뭐,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 뭐, 한국 남자가 여자를 딱 잡고, 어? 여자 안 가고, 일로 와!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자. 끌고, 그러면. 미국 사,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이 막올 거야. 오, 요, 요, 요, 요, 요 음. 당신 괜찮습니까? 올 거예요, 총기 있는 놈들. <웃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 한국에한국 이렇게, 하네. 여자하고 말하는, 게 선배, 선배 남자, 여자 후배. 선배 남자가, 에이씨, 이렇게 하잖아, 여자한테. 그냥, 뭐,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미국에서, 그 남자가 확그 남자가 아마, 대가 받아요. 총기로 안 맞지만, 그래도, 에이, 이번, 에이, 야! 너 손대 여자들 이렇게 하면. 많은 경우에서 그 남자를 맞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런, 그거는 완전 오케이잖아. 여자한 에이씨, 이렇게 하는 거. 너한번 맞아볼래? 너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장난으로 하죠. 근데 장난으로 하지만,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총기 사회니까, 그 여자도 총이 있었단 말이야. <웃음> 그 남자가, 야, 한번 많이 올리지. 그 여자가 총이 있어. 한 번, 한번 때려봐. 너, 너 쏠게. <웃음> 완전 달라요. 게임과 달라요. 왜? 모든 약, 여자들도 총기 가질 수 있으니까. 예, yeah, 화나서, 면 화내서 총을 꺼내 그러니까 야, 나쏴죽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협박이고 100% 그 사람 죽일 수있어그 100% 그 사람을 쏴 죽일 수 있어요. 총을 꺼내고 협박하면은 그거는 그거는 aggravated assault 범죄지. 시 그러니까 총을 뺄순 없어. 빼면은 사람 쏴야 돼. 나쁜 놈 쏴야 돼. 그러니까 법적을 법 법적인 책임도 커요. 한번 실수하면은 그 대가가 그 25년 과목이에요. 25년 총을 빼고 야이 놈의 새끼야 이번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25년 brandishing weapon aggravated assault 25년 감옥가야. 그러니까 화를,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네. 대가가 커. 자기 생명이, 생명이 실체적 위협받아요. 받았을 때만 그 총을 예 자기 생명이 어. 우 e a 받았을 때만, 진짜 내가 죽을 거다. 라고 생각할 때만, 총을 쓰고, 빵, 빵, 빵! 쏠수 있는 거야. 그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져. 바보들이 쏴, 쏴, how do you say? They, they get killed by, get shot. They, 쏴 맞으면서 죽어요. 쏴 맞으면서? 맞으면서 총알, 총알. 총알 맞으면서 죽어. 바보들이 총알 맞고 죽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마이크에서 말해요. 모든 그 총알 하나하나에 변호사가 하나하나 다 달려있다. 맞아 맞아. 모든 총알에 하거든요. 변호사가 달려있어요. 그 말은 모든 총알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총알이 왔다 갔다 뭐 여기저기 가면서 여기저기 사람을 맞이, 맞추게 되면 은그 모든 고소들이 그 사람한테 와요. 그러니까 책임이 엄청 커요. 총은 책임이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모든 총알 자기가 책임져야 돼. 어, 어나 그렇게 안 했는데, 아, 어,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바보적인 어리석인 걸할수 없어. 그런 게임 없어요. 그 총알이 여러분 총에서 나왔으면 100%, 그 그것이 여러분 책임이야. 핑계 없어. 그것이 잘못 사람을 맞았으면 여러분 25년 안에 평생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람을 성수가 만들어요. 법을 더 이해하게 만들게 돼요. 이해하게 법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뿔리하고 어, 협박하고 어, 육신적으로 사 사람, 다른 사람들 협박하는 것이 이, 이거 거의 없어지죠. 특별히 남쪽 어, 카우보이 많이 있는 곳들에 그렇게 불렀죠. Southern politeness, Southern charm, Southern p o l i t e n e s s 라고 남쪽 지방 총이 많았으니까, 또 보수가 많았으니까, 아 <웃음> 총이 많아요. 주, 어, 사냥도 많고, 낚시도 많고 등. 그러니까. 서, 남쪽 지방 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폴라이트야, 폴라이트. Polite. 다 총을 지지하니까 거의. 텍사스, 플로리다, 알라바마 등 이런, 이런 데가 많아. 자파놈들이 제일 싫어하지. 일반 시민, 그 노동자가 자기 죽일 수 있는 파워 있는 것. 자파놈들그건 너무 싫어해. 이 거만한 자파, how do you say, pretenders, pretenders. 뭐 윤리적인 척하는 사람들. 아, 나는 너무 윤리가 높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무기 없이 평화스럽게 살수 살 있어. 그러면서 모든 경찰들하고 큰 정부를 지지하고 큰 경찰 시스템을 어, 지지하고 그 모든 경찰들이 무서운 총다 있어. 이 사기, 어, 거짓말쟁이, 윤리, 바리새인 윤리하는 척하는 사기인. 좌파 년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총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요. 해 그렇게 싫어요. 아 어떻게 그런 경찰도 아니, 정부 정부 경찰도 아닌 사람이 총이 있었어? 참그왜 걔네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웃음> 깔수 없으니까 쉽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훔치갈 수 없으니까 정부 통하면서. 정부 통하면서 자기 프로그램 만들 수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 통하면서 시민들 돈을 훔쳐가는 거 정부 통하면서 세금 통하면서 그런 시스템들 못하니까 그냥 그런 말이에요. 정부의 모든 법은 협박, 생명의 협박이에 왜? 그 법을 어기면 은 경고도 받지만 어느 날에 경찰, 총 들고 있는 경찰도 와요. 하고 그 사람들, 어 뭐야, 말안 들면은 체포당해 체포, 체포당하는 것을 반대하면은, 말안 들면은 쏴 죽여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 나오는 법들이, 모든 명령들이 협박의 협박, 폭력의 협박, 모든 세금, 세금의 법이든, 모든 것들이 정부에 나오는 거지. 폭력의 협박이요. 그러니까 정부는 폭력의 협박 독점할 수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정부는 주인 되고 시민들이 노예됩돼 버려. 천이구에서 정부는 10% GDP도 넘어갈 수 없고 정부는 항상 작아요. 정부는 총기와 히, 아, 아, 폭력 폭력의 파워에 독점 못 해. 시민들이 항상 더 많은 총이 있어요 시민들이 항상 민병대 더 많아 하고 중앙정부는 어, 중앙경찰 불법 중앙군대 불법 다 시민들이 컨트롤하는 경찰관들과 민병대들 음 시민들이 폭력의 파워 가지고 있죠 왜? 자판 놈들이 폭력의 파워를 독점하려고 하니까, the kingdom suffered violence, the violence taken by force. 동료,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왜? 폭력자들이 강제적으로 가져가니까, 훔쳐가니까. 그거는 성경 글에 나오잖아요. 응, the kingdom suffered violence and the v i o l e n t taken by force. 응? <웃음> 12절, 12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뭐라고? 12장, 12장. 12장, 12장. 11장 12절, 2절 12절,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천 어,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지 지상천국이라는 오케이. 뭐라고?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는 무슨 그 뉘앙스인가? 침략하고... Is that violence? 네, okay. violence죠. 폭력이란 뜻이지. 네, 그렇죠. 오케이. 빼, 고도둑질하고 성폭행하고 뭐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영어로 잘 하죠 성경구자. 네. <웃음> 네. 한국 한국 성경 잘 외우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목회 천문 하니까 <웃음> 아이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사탄의 왕국, 역사 있는 모든 사탄 왕국, 정반대야 모든 사탄 왕국, 들 주님이 올 때까지 모든 왕국들이 모든 모든 모든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빼놓고 100%, 미국은 왜 미국 유대 기독교 헌법이 있으니까 유, 미국 빼놓고 모든 나라들 복근 정치 중앙정부, 중앙군, 중앙경찰, 중앙총기, 중앙무기, 소유. 시민들, 금지, 시민들 금지, 시민들 세금, 시민들 마음대로 노예처럼 할수 있는 거야. 모든 왕국, 바벌론 왕국, 아시리아 왕국, 아, 페르시아 왕국,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 로마 왕국, 헤르, 히랍 왕국, 아, 중국 왕국, 아, 한국 왕국, 일본 왕국, 아프리카 왕국, 상관없어! 주님이 오기 전에, 딱 그때 미국이 창건되대요 왜? 제림주님이 기류대 기독교 헌법에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평파할 수 있는 기반. 기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개신교, 개신교 기독교 중심성 천주교, 중앙조직, 기독교 아니고. 개신교. How do you say uh, 개신교는 비중앙조직. 예, yeah, 비중앙조직. 여러 교회들 있지만, 하나로, 믿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직으로 아니고, 조직으로 아니고, 조직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성전교회들도 많잖아. 요리 어, 3대 왕권 모신 성전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서로서로 다한 조직 아니야. 근데 다, 아버님의 3대 왕권을 보호하고, 아래 아버님의 3대 왕권을 모시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성전교회들이. 하고 여러 성전들이 여러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줄과 믿음과 핏줄, 믿음과 핏줄로 연결되고 그러나 조직으로 아니에요. 조직으로 다 조직들이 따라요. 따라요. 따라요. 하고 그 책임자들이 자기 조직을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비중앙 조직 내용.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가정들이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어, 왕국의 왕과 제사장의 책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들 킬러해야 된단 말이죠. 왕과 제사장들. 정부 노예와 정부 인원 아니고 하나님 왕국의 왕과 제사장. 바로 천국의 모든 시민들이 왕과 제사정들로서 3대 왕권과 함께 나라를 보호하고 세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보호하면서 하면뭘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우리 책임으로 지킨 거예요. 그천국 헌법이 주세요. <웃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 졸리지 않고 이것을 잘 듣고 이해하면 은 철창왕국, 해창왕국 철창왕국 써주세요. 안잔다, 안잔다, 안잔다 해봐. <웃음> Murder Sloth, <웃음> o s h a l k i l s l o t <웃음> 뭐라 앉아, 앉아, 할시에 앉아, 할시 할시에 앉아요. 하시안, 안안안 자요. 안 자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니까 천일 <웃음> 네, 아, 이제 보이네, 좀금조 네. 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일구에서 어? 우리는 왕과 최사장 만들는 그야말로 우리 가정도 길렀대. 생각해, 아버님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죠 아, 아버님께서 우리 가정 가정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기적인 멍청이 돼버린다. 그 말은 뭐냐? 아니 가정으로 천국 간다 이 것만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얘네들이 잘 해야지 내가 천국 갈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 이건문제 이거. 이기적인 내용이 돼버려. 내가 아이들 한명 한번 전도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을 그룹으로, 그룹, 그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이거는 문제 이거. 그룹으로 생각 했으니까, 애들이 다 흐트리면서 사탄주의로 다 흐트릴 거 맞잖아. 요 왜? 1대1의 투자를 안 했으니까. 일대일의 성경부, 일대일의 원리고, 일대일의 기록적 변증론 공, 일대일의 신앙과 토론, 일대일의 정치의 토론, 일대일의 관계, 일대일의 좋은 시간들 일대일의 나이대, 이런 거안 했으니까. 일대일의 관계 안 만들었잖아요. 애들랑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룹, 그룹, 어 아, 가정, 가정은 천, 천국가니까. 가정, 전국가니까 가정 칸, 그룹, 그룹, 그룹, 그룹으로만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애들이 소외감 느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 엄마랑 직접적인 개인적인 관계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그냥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 이렇게 되버린 거. 그러면서 자기가 사탄 세계로 갈때 사탄 세계는 아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 내 안에 너하고 일대의 관계 만는거 이렇게 되거든 심리학자들 선생들 친구들 하고 그그 아이를 빼거야왜 걔네들이 일대의 시간 주니까 투자니까. 하 그러면 아이가 점점 걔네들, 특별히 친구들하고 사회에 있는 사탄주의, 문화 사탄주의 놈들한테 가게 돼요. 왜 그룹으로만 아니고 1대1로 전도하니까 그놈들이 사탄주의, 문화 사탄주의 놈들이 1대1로 전도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길렀때1대1로 전도해야 돼요. 그룹으로 전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평화군 경찰 훈련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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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조금 불편, 불만 하면 남편이, 어, 아버님 말씀, 절대성을 해서 입죠 이렇게 하 그러면 이건 아버님 확대하는 거예요. 그 부인 마음에서 아버님 더 미워하겠네. 네? 우리는 부인, 부,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부인은 로만스 에야 돼요. 네? 남자는 절대성을 그렇게 중요시 필요한 것처럼, 여자는 로만스, 절대 로만스 필요한 거, 로만스. 로만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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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사탄주의 놈들 또 실질적인 사탄주의 놈들 <웃음> 사탄주의 어, 문화에 빠져들 빠지는 거예요. 거의 90% 왜 특별히 교회에서 돈안 받는다? 90% <웃음> 어? <웃음> 왜 부모하고 일대일 관계 없어요? 부모하고 일대 목회 배웠던 적이 없어요. 부모하고 일대 자기 신앙의 문제 풀수 있는 카운 카운슬링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 자기한테 그냥 억지로 먹, 먹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진짜로 이거 이해하면서 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데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일반 사람, 밖에 사람을 전도할 거면은 우리는 그룹으로 전도 안 하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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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이 이해 못 하는 게왜왜왜왜 왜? 왜? 왜? 그렇게 멍청 거야? 어 형제 형제들이 경제 상대 맞아 그거 마이크 들리나? 안 들리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필요 있어요 부모 부모 시간 일대일 부모 시간 필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도 과정 덕어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으로 집중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가정이, 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1대1로 집중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룹, 그룹, 그룹, 그룹 하면은 서로서 경쟁도 많고 서로서 말할 수 없는 내용도 많고 그냥 억지로 가야 되는 느낌 나는 이렇게 돼버려. 그룹으로 집중하면 실패! 확률이 너 훨씬 높아. 아이들 있을 때1대1 1대1날 그러니까 날이 필요 투자 관계를 만 어, 뭐야 길르는 투자 그한 아이 한 아이 여기 있고 한 아이 여기 있고 한 아이 여기 있고 어 달라야 달라 달라야 달라 이거는 이거 아니에 이거는 이거 아니에 얘는 얘 아니에 다 달라야 다다른 영혼 다 다른 영인체 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 다르게 투자 필요있는 거야. 어떤 아이들이 성격이 러니까 이런 거 교육이 필요했어. 어떤 아이들이 성격이 러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했는 거예요. 그쵸? 왕과 제사장, 특별히 아빠, 아버지, 그냥 아빠가 이런 거 알아야 돼. 또 엄마는 지지자, 어, 전도사, 뒤에서 자리를 이해해야 돼. 아이를 그냥 조그만 놈으로 보지만 전도 대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아이 남자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왕비도 그래요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물론 장난도 치고 막 재밌게 그래 하지만 그래도 어 깊은 내용도 얘기할 때 정말 전도체상처럼 얘기해요 어그 음? 어, 해봐 해 네, 아버님의 말씀을 그 가정 단위로 천국을 간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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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부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어, 올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말해. 됐습니다. 그렇니까그렇그렇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그리고요 그렇군요. 그렇군그렇 그렇군요. 요그요 그렇군요. 요요그요요그렇요그렇요 야곱과 에서한테 제게만 있어요, 제게만 있어요. 아, 오케이. 한그 말로 다 충분히 충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이삭, 에서와 야곱, 그지? 한국 말로, 오케이. Okay. 아, 어, 이삭는 에서와 야곱을 형제이지만 다르게 봤잖아요. 다르게 그룹으로 안 봤잖아요. 완전 다르게 축복 줬잖아요. 그죠? 행동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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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정할 거 아니야. 무슨 그룹의 내용을 봤으니까 안, 들어갔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룹을 물론 보호하시지만 똑같은 순간에 각각 모든 사람들 전도하시게 돼요. 성령 성령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 뭐야 아이들도 아이들 봤을 때 그룹으로 보면 안 돼요. 각각 아이들 투자해야 돼요. 각각 아이 하고 성격마다 조금 다르게, 다르게 지도해줘야 돼. 요 하고, 좋은 경험과 좋은 시간과 많은 웃음, 웃음에 많은 내용들도 같이 해줘야 돼. 그죠 그거, 그거는 중심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한 웃음, 그냥, 그냥 재밌는 재미있는 일만, 재있는일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재있는 일은 뭐예요? 전도 위에서, 하나님한테 연결하기 위해서 재있는 일과 웃음 하는 거죠. 그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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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지만,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일국에 얼마나 소중한지, 또, 여, 여, 나무 보면서, 열매를, 열매, 열매 보면서 나무를 알듯이, 아버님의 과실, 천일국 헌법, 3대 왕권과 천일국 헌법, 하고, 거기 연결 모든 종족 왕과 왕비들, 우리의 열매는 달아, 달라야 돼요. 하고, 천일국 헌법이 달라요. 우리도, 그런 실패적인 문화안 되고 우리는 아이들도 전도하는 문화, 아이들도 그룹으로 보는 거 아니라 아이들 각각 전도하는 문화, 책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 모든 사람들이 연결하고 싶은 제사장의 마음으로서 제사장 일도 하고 또 왕의 일로서 나라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가정도 보호하고 세계를 보호하는